안녕하세요. 오늘요 이제 비가 와서, 어, 얘들 간식용으로, 얘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간식용으로 튀김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밥으로. 이제 이게요. 돼지고기 갈은 거예요. 150g 이에요. 여기다 소금을 한 꼬지 삭삭 이렇게 뿌려갖고, 뿌리고, 후추도 조금 뿌리고, 참기름 약간, 이제 조물조물 좀 묻혀놔야 돼. 고기에, 간이 좀 배야 되니까 양파는 반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오늘 휘니까 이번 실은 부산 정거장 실은 빼고 이것도 잘게 썰어야 돼요 이 반만 넣어야 되겠다 반만 이다 넣으면 너무 많을 것 같아 끝났어요 이제 도마는 버터예요 버터 버터를 녹여야 돼 단옥이게요? 응. 음. 버터가 우리가 야 고소하니 맛있어요. 많은 거 아니오? 이게 음. 물 많아. 나는 버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어, 버터 들어가 확실히 고소해 맛있어. 많은 거 같아? 반만 해도 반에 반만 해도 되겠다. 아 이거 볶으면 다 없어져. 응? 이거 볶으면 다 없어진다고. 나보고 먹으라 하지 마요. 아이씨, 진짜 또 시아버지처럼 단속하니까 건져내야지. 마늘. 아, 와, 뭐라고 했어? 했다고 일부러 튀 <웃음> 야. 버터 이거 하니까 없어지잖아. 어? 없어져. 다뇌된다니까꼭 단소를 해가지고. 많이, 없어져, 어? 많이 넣어도 똑같이 없어져 근데. 많이 넣어도 똑같이 없어진다고. 이래 양파를 볶아야 돼. 버터 냄새가 내 코를 찌르는구나. <웃음> 먹고 싶냐? <웃음> 먹고 싶어? 너 버터가 뭐 맛보음? 버터 들어가야 고소하니 맛있어 너는 뭐, 뭐 기름 들어가면 나빠 그럼 뭐 먹지 말고 맨날 생식해야지 나쁜게 아니라 안땡겨 그래 응? 생식을 해야 돼안 기름도 안 먹고 이런 것도 안 먹으려면 설탕도 안 먹으면 생식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넣는 생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장 오이 찍어 먹는게 으니까 일단 밀가루요 밀가루 넣을게요 밀가루 밀가루 넣습니다 세 3큰술 정도 이게 무사히 잘 만들어져야 될 텐데 <웃음> 무사히 안 만들어지면 아잘 만들어지기 제발 비나이다. 오유 끓이는 거 이제 이렇게 하고 철을 넣고 소금을 좀 넣어주고 이제 끓잖아. 응? 이러면 옥수수. 이거 요캔 그거 뭐지? 옥수수콘인가? 옥수수 아니 그... 콘? 코, 아니 캔 안에 든거캔 안에 든거 그러니까 그거 이게 음, 그거야 통조림 통조림 맞아 통조림 옥수수 여기에 피음망을 넣습니다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되겠네 이거 그냥 그거 토스트에 넣어 먹으면 되겠는데? 이거? 음. <웃음> 토스트 맛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토스트 한번 먹어볼까? 응 샐러드에다가 먹어도 그렇게겠다 응. 토스트도 되겠어 응. 이제 그만 끓이고 볶아 그만 볶을 거예요 식으면 식으면 해야지 냄비에다가 튀겨야 되니까 이거 덜어서 여기다가 담고 밥을요 여기 섞으면 돼요 1대1로 섞으면 돼 1대1 요거 반 밥반 이게 좀 찰지게 치대야 돼요. 이렇게 한참 이게 비빔밥이요 <웃음> 비빔밥 이정도 해놓고 이정도 해놓고 이게 밀가루예요 밀가루에다가요 이거 옷, 옷 입힐 건데요 밀가루에다가 전분을 조금 넣어주면 이게 흡수가 잘 돼가지고 이 전분이 흡수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잘 붙어요 한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떠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여기 한번 싹 굴러 가지고 너무 뭐 크냐? 응. 너무 뭐 커? 큰가 봐봐 어, 언제는 작게 했어? 응? 어? 언제는 작게 했냐고 항상 <웃음> 크지? 어, 나는 작게 하려 했는데 그게 맨날 커져 이만큼 이게 딱 좋다 음, 뭐 만들기만 하면 비가 그치네 <웃음> 몸이 진짜 늘어붙네 또. 늘어붙어려1열 개. 더 할까? 조금. 튀김가루예요. 몸에 물이 좀 많이 들어 많아져 버렸지. 아 물이 좀 많아져 버렸어. 튀김가루를 좀더 넣어야 돼. 물이 좀 많아져 갖고. <웃음> 이게 생각 없이 부으면 이렇게 돼요. 참깨 부자료. 이것도 참깨 부작용이야? <웃음> 이거 튀김가루는 너무 많이 젖으면 안 돼요 이게 좀 멍을 멍을 한게 있어도 괜찮아 참깨 부작용이래요 내가 잘못하면은 <웃음> 이게요, 이게 빵가루가 너무 건조하면 쉽게 타니까 좀 수분을 좀 넣어줘야 돼 여기에 좀 이렇게 빵가루가 촉촉해지게 점심밥인가? 응? 점심밥? 이거? <웃음> 이거 밥이야. 이거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돼. 아, 이게 예. 날 좋은 날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응? 날 좋은 날에. 예. 소풍 가게. 이래고 응. 음. 따뜻하또 하면 되지, 날 좋은 날. 이게, 이게 만들어놨을 때더땀땀해져서 밥이. 예. 뿌려가지고. 음. 경복궁, 이단산에 가서 먹어야지. <웃음> 예, 또흐 가서 먹자. 이걸로 해도 될까, 이걸로? 어, 응? 음? 그걸로, 그걸로? 그런 걸로 하면 저격당하면 되잖아. <웃음> 저거는 원래 되는 거였잖아. 난 몰라. 한과가 안됐고 좋네, 이거에. 응? 좋아. 왜 좋아? 잘 됐어. 아. 올 <웃음> 시구나, <옳지구나>, 좋구나. 으르르르르. 얼른 얼른 치지. 롤러라게? 음. 아, 롤러리 보고 싶네. 음. 우리 롤러리. 우리 롤러리가 옆집 개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웃음> 롤러리가 누군지 알아? 좀 귀여운 롤러리. 살아있었으면 많이 까불고 많이 애교 많이 부렸을 텐데. 근데 얘는 되게 오래 튀겨야 되네? 응. 음. 밥익어야 되니까. 음. 아니, 이게 속에 다 익은 거잖아. 음. 어쨌든 튀기면은 끝. 여 일단 케첩 발라서 먹어도 돼. 응. 음. 음, 음. 무거워 이게 무거워서 안 뜨나 봐. 이제 익으면 떠야 되는데. 야, 얘는 안 뜨지. 무거우니까. 자, 널널하게 튀겨져서 이 이제 건질게요. 빵 장사. <웃음> 내가 <웃음> 튀김 장사 같지 않냐? 고로케. 고로케인데 고로케. 와 빵가루가 다 떨어졌어 아 냄새 좋네 딱 튀겼네 이거 이름을 뭐라 그래? 이름이요? 응 이름 뭐? 이렇게 다 튀겼어요 이제 이쁘게 담아볼게요 이 간장에다 소스 좀 만들어 볼게요 소스 식초 설탕 주가루물 짜니까 물 조금만 이렇게 소스 찍어서 드셔도 되고요 케찹 케찹 발라서 먹어도 되고 그래요 이거는 케찹 아, 이렇게 저기 어, 밥으로 이렇게 튀김을 했어요. 애들 간식용으로. 얘도밥안 먹은 애들은 이거 하나서 줘도 이게 밥이니까 주식이 되니까 상관없어요. 애들 이렇게 혼나다 학교 못 가니까 이렇게 해서 주세요. 니한테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갖둔 거예요. 음, 접시에다가 안 하고. 응. 음. <웃음> 이런 식으로 먹으라고 캐착. 이런 식으로. 이거? 이거 찍어서 먹어도 되고. 너, 어,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맛있게 해서 드세요. 와, 크니까는, 크니까 한참 씹었네. 어 맛있네. 꼬지에다가 얘들은, 얘들은 꼬지에다 이렇게 찝어줘도 돼, 이렇게. 태, 그, 핫도그처럼.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짱 먹어. 짱 <웃음> 먹어. <웃음> <웃음> <웃음> 그만. 그럼 여기까지. 그럼 얘들은 이렇게 해주면 또 좋다 그래. 좋은 하루 되세요 <웃음>